왜 여기 있는 거야? 콜라. 다, 심지어 다 마셨어. 米后红绿灯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봉쇄 되기 전에 제가 찍었던 곳인데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여기 편의점도 오픈을 하고 뭐문 닫은 곳들도 있는데 전부 다, 다 문은 열린 것 같아요 웬만한 곳은 이렇게 문을 하도 못 열다 보니까 망한 곳들이 많고 이렇게 지금 사람들 지하철도 이용할 수 있고 근데 확실히 상하이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지금 여기 전에 왔었을 때는문다 닫혀 있었었는데 오늘은 열려 있는지 한번 봐 볼까요? 어. 아. 아, 다 열려 있구나. 어. 아. 이렇게 생겼었구나 여기가. 예. 네. 전에는 좀더다 문이 닫혀 있었어 가지고 2 0 0 어, 이런 분위기였는지도 몰랐는데. 내일부터 다시 봉쇄된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또 빡세게 검사하네요. 어쨌든, 어. 이렇게 모든 문이 열리니까 사람 사는 것 같았는데 내일부터 다시 봉쇄라니까 또 믿겨지지가 않네요. <목소리도> 척어요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나는 여기 자주 와가지고, 막 그런 느낌이 없는데. 맨 처음 왔을 때는 그냥 한국어만 보여도 너무 반가운데, 막상 돌아다녀고 니까 음. 아, 이게 한국... 한국인 거리라고. 아... 하면은... 막 별로 그런 거 메리트가 없어요? 근데 여기가 내가 지금까지 다녔던 한국인 거리 중에서 가장 크거든요, 상하이가. 근데 여기는 뭔데 이렇게 줄이 길어? 아 밥집인데요? 저게 뭔데요? 빵인데? 왜 빵을 기다리는 거야? 오 여기 마트가 또 있네. 근데 확실히 안 열린 것도 많네. 원래 여기 뒤쪽에가 뭐 먹을 게 많고 막 그랬었는데 여기 뒤쪽에 막그 먹거리 있고 막 그러거든요. 드트럭 같이 그런 거 그런 거가 있는 거예요? 어 약간 그런 거죠. 여긴또 뭔데 이렇게 기다려? 핫도그. 아 무슨 빵 종류가 제일 인기가 많네 그냥. 근데 왜뜨레 주르는 인기가 없어요? 잠깐 오케이 오케이 <웃음> 먼저 가버리네 조심조심 여기 차, 차가 차 사람 잘안 봐요 아직 그 밟고 가는 거 봤어요 영상들? 그런 거 보면은 차 조심하게 돼 있는데 아직 못 봤나 보네 아, 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원래 이렇게 아, 사람들 여기 안 있거든요 그냥 갈 곳이 없으니까 저렇게 다 기다리는 거지 와 많다 그치 근데 지금은 이제 먹을 때가 없으니까 다 일을 오나봐. 그런 것도 있죠. 여기도 지금 안에서 못 먹잖아요. 근데 밖에서는 먹을 수 있나? 왜 기다리고 있는 거지? 테이크 오브 하는 건가? 여기 안에서 먹는다. 대기가 너무 많아 여기가 인기가 엄청 많아 일본에서 왔어 맞은데 네 저는 자주 이쪽으로 왔긴 했는데 진해 아, 올라가, 아, 올라가. 아, 아. 어? 이거 맛있는데? 가격이 없네? 이거 5천원이잖아 이거 하나에 네. 하나에 5천원이란거 아니에요? 그렇죠. 크게 크잖아요. 아닌가? 원래 보통 얼마 정도 하는데? 3,400원? 3,500원? 하나에 3,400원 정도? 응. 라면 이런 게, 이거, 7,000원. 7,500원. 이게 얼마야? 만, 만원? 약간 만원, 9,000원? 맛있는 라면 이게 하나에 얼마일까요? 9,000원 정도 하는데 지금 이게? 응. 음, 음. 이거 5,000원도 안 하지. 진짜 많이 쳐줘야 5,000원도 안 하지. 에? 그렇게 써요 어, 그럼요. 라면은 한국에서 라면은 엄청 싸고. <놀람> <놀람> <놀람> <놀람> 계란과자 4 0 과자는 보통 다 이런 것들은 한 4,000원 5,000원 하네 다 커서 그런가? 와 이거 맛있겠다 콩나물 김치라면 소주 한 병이 얼마야? 한 병에 4,000원에서 5,000원 사이네? 그러니까 한국이랑 별로 차이 없죠? 마트에서 사왔어요? 네요 말도안돼 코즈랑 가격이 비슷해 이게, 이게 말도 안되는거지 근데 돌아다녀보니까 한국사람들 많이 갔나보다 한국에 예, 네, 한국인 진짜 많았는데 한국인들이 없네 얼마였는지? 댕기머리가 12,000원 근데 이거 왜 여기 있는거야? 콜라? 이거 마시고 여기다가 뒀어. 안에 뭐 들어있나? 다, 심지어 다 마셨어. 나 맞아. 수저 사야 되는데. 이거는 3,000원. 은수저 아, 샀어. 쇠, 쇠수저? 어? 예. 줘요? 쇠수저, 이거. <웃음> 이거 샀어. 드디어 샀네? <웃음> 예. 나 커피 사야 돼. 이게 50개 들어있는 게. 한 5천원 정도 하네? 근데 이거랑 이거랑 금액 차이가 없다 뭐지? 왜 이게 더 싸지? 이게 아니라 요거 말하는거지 얘는? 이뭐 카푸치만 다니는 거 아니야? 100T? 슈프링골드 100T 50... 그러니까 이건 50티인데? 어요인들 어디 있는거지? 가격표 찾기가 힘들어 어 이런거 짜장 그럼 짜장 크게 이거? 양반기? 어, 아, 7천원 한 300원 정도 하겠네 참기름 한 3만원 정도 아, 나는 왜 이렇게 100원대 넘어가면 비싸보이지? 원래 기름이 좀 비싼 건가? 참기름은 비싸 아, 원래 비싼 거예요? 이런 거는 원래 한 만원 정도 하는 건가, 원래가? 한8 0 0 0원 9,000원? 음. 별로 사람들이 많이 안 찾는 건 가격이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난다 이게 지금 얼마야? 3,000원 이게 3,000원 굳이? 아무것도 그렇게 안찾는데 어. 아 맞아 나도 총각김치 필요했어 이게 은근히 없으니까 필요하더라고 얼마야? 3,000원? 3,000원 그리고 뻥튀기 아무것도 안할 때 먹을 때 제일 좋더라고 이게 얼마야? 105콘 4,000원? 비싸 이거 비싼 거예요? 이게요? 어 근데 아쉬운 건 나니까 음, 이런 거 한번 먹어봐요 고추, 안묵찜 진짜 맛있을 맛없겠다 같은데, 의외로? 너무 맛없을 것 같아 <웃음> 음 우와, 분식집? 지금 여기 안에서 먹을 수 있나? 분식집? 김, 한뭐 붕어빵 두개에 1,000원 10위안 아, 지금 여기서 못 먹는데요? 음. 아, 지금, 아, 여기 한, 한번 들어오니까 사람들 다 오네? 근데 이게 원래 감자 이거 하나에, 이 오감자 이거 하나에, 5천원이었었네, 보통? 어, 부용박. 이게 4만원어치에요. 아, 진짜? 한국 돈은 4만 원어치, <목소리> 나는 얼마나 나올까? <목소리> 뭐야? 나또 <웃음> 나도, 한 5만 원, 난한 5만 원어치네. 아. 5만 원짜리, 이게. 이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아까보다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 빵 맛집이 있을 거야? 그냥 빵 아닐까? 근데, 좀 얘네들 빵을 좋아하나봐요. 아. 맞아, 맞아. 얘네들 밥. 주식이 밥이 아니잖아요? 근데, 밥은 한국 사람만. 어, 미어, 미어 터진다, 미어, 미어, 미어 터져. 무슨 공안들 왔다 갔나 본데. 왜그러지 뭐지? 이제 안에서 먹는 분위기 나는데. 분위기가 무슨 분위기야 이거? 아 지금 안에서는 못 먹는데요. 야 테이크아웃만. 어. 들어가지도 못하겠다. 어차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여기는 어떻게 안에서 다 먹을 수가 있는거지 밥을? 어쨌든 여기는 먹을 수가 있네요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는 거 같아 이것은 거센? 네 미니언즈 거센 아하 미니언즈 거센 시골에 서있을 줄 알았다 왜 그러지? 이거 어, 어, 아. 그거 r r o 제가 또 이거를 고 밖에 나가 가지고 코로나 검사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웃음> <웃음> 盖子里面一点好了还把他特别剪我是不需要我去扎起来就算了我女儿她已经很长了我那边剪剪短你哪天有啊你得先谢今天有时间的话今天我帮你剪的话吗 行不行哎哎哎行还是不行我就问你一下哪天有空或者你哪天有空啊现在我没有东西啊现在我没有东西钱都没有啊怎么办啊哈下一次下一次现在我没有东西不好意思 <웃음> <웃음> 아문또다 아. 닫고 또 다시 봉쇄네요 <웃음>